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와봤자 나말로 오늘도 기타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영상은요. 플라워댄스 챕터3 강좌 영상입니다. 근데 할말이 있습니다. 제가 플라워댄스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이미 올렸는데 평소에 올리는 것보다 조회수나 댓글이나 반응이 조금... 강좌영상 찍어달는데이 영상은 진짜 조금 더 어려운 수련 부분이니까 영상에 따봉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필요하시다면 피드백도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타봐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이렇게 끝났죠 요렇게 같습니다 이어서 하는건데 바로 나오시면 되는겁니다 자 바로 아래보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건 있잖아요 6번줄 베이스 0번 땅 치는거 있잖아요 이게 잔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칠 때까지 계속 6번 줄이 이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6번 줄 건드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요, 2번 줄의 개방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 0 2 0 3 0 5 0 이런 식이죠. 그래서 2번 손가락이 편하더라고요. 2번 손가락 세 번째 팔에 잡으시고 그래서 손가락은 두 개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은요. 이렇게 B-7 바레 코드 잡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이요. 두번째 줄에 다섯번째 프렛, 일 뻗을 거니까요. 준비하시고 자이 상태에서 5번줄과 1번줄을 먼저 줍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는 2번줄 개방이 뭐 3, 0, 2, 0 이러면서 계속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요. 이 4번줄의 네번째 프렛,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이 모양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만 추가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잡을 상태에서 51번 줄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레. 누르신 다음에, 2번 줄, 4번 줄. 새끼손가락 떼시고, 2번 줄, 4번 줄.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로 말씀드리면요. 2, 4, 5, 4, 3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음엔 영3좀 붙어 있죠? 이거 뭐냐면은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머링으로 연주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하셔 상관없습니다. 해머링이 좀더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죠? 해머링 하실 때 중요한 거 있어요. 3번 손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거가 바로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3번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0, 3한 다음에 여기 2번 손가락으로요 다섯 번째 줄의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신 상태에서 출발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5번 줄과 2번 줄 잡은 상태 에 그래서 오른손은요 5번 줄과 1번 줄 3이랑 0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 그래서 1번 줄에세 번째 프렛 갈 때는 세개 손가락 아껴 놓은 거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3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세 번째 프렛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해보면 은 그쵸? 그 다음은요. g 서스포 느낌 나는 건데요. 이 2번 손가락이 하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손가락은 필요 없으시고요. 1번 줄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상태. 그럼 또 3, 3 잡고 있죠? 6, 2, 그 다음에 3번 줄개방형 여기서 3번 줄개방형이 포인트가 되네요. 그쵸? 2, 3번 줄개방형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좀 찢으셔가지고 1번 프레스 눌러주시면서 이거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만 잡고 있게. 뭔가 나이키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2번 줄, 3번 줄 프레스로는 1, 0. 그 다음에 떼시고 0 이번 줄에 0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은 0,3 나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할게요 이렇게 왜 다음에 A마이너코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새끼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지금 요첫 번째 페이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시는 겁니다. 4번 줄부터 2일 잡은 게 A 마이너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악보 보시고 하실 건데요. A 마이너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과 2번 줄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줄.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줄을 개방을 만들어 놔요. 1번 줄이랑 떼는 거죠. 또 2번 줄, 또 4번 줄. 그다음에 3번 줄 잡고 있잖아요. 3번 치시는 거예요. 3번 줄, 또 4번 줄. 그다음에 또 2번 치실 건데 딱아 뗐던거 다시 잡으셔야 돼요. 2번 줄, 그다음에 또 4번 줄. 이어 세부면은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왼손을 보시면 요맨 처음에만 놓고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요 여기서 1번 손가락 놓은 상태로 잡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E마이너 부분인데요 여기서 3번 줄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A마이너에서 1번 손가락 놓은 모양 이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줄과 2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번 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6번 2 줄, 4번 줄그 다음에 3번 줄 치시면 자연스럽게 2번 프렛 눌려있죠? 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만 놓으시는 거예요. 3번 줄 개방연 만들어주시고, 3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치셨죠?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또 4번 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만 한번 보세요. 그쵸? 가만히 있다가 이 3번 손가락만 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0022202 영이. 그쵸? 주번호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왼손을 어떻게 잡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요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잘 보세요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과 3번 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번째 프레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6, 3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줄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 2번 손가락 놓으시고 개방형 또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으로요.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 눌러주시는 겁니다. 또 포인트 치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누르실 건데 이 손가락이 약간 파고 들어야 돼요. 그 새끼손가락 떼시면서 파고 드시는 겁니다. 4번 줄그 다음에 또 포인트 5번 줄 그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모양을 잘 잡으셔야겠죠? 다음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고 힘을 풀어서 소리를 딱 끊기겠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뭐,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 한번 처음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는요, 우리 2, 4. 5번 줄과 4번 줄. 2, 4. 요거를 잡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요, 처음에 잡은 거 말고 6번 줄과 3번 줄 먼저 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6, 3, 5,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5번 줄의두 번째 프레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 둘. 그 다음에, 4번 줄또 포인트. 그 다음에, 4번 줄 개방은 또 포인트. 다음에는요 이 2번 손가락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줄에 두 번째 플랫 눌러주셨는데 손 모양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개방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신 다음에 5번 줄에 포인트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줄번호만 말씀드릴게요 6 3 5 4 5 3 5 3 5 그죠 줄번호는 이거고요 숫자는요 0 0 2 4 2 0 2 2 그쵸? 손가락 움직이는 거잘 보셔야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한번 마지막에만 딱 파고드는거죠 그쵸? 다음은 왼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번줄 치시고 그 다음에 5번줄 또치시는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다섯번째 줄의 두번째 프레시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4,5,4,5 그 다음에 4번줄의 개방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손 바뀌는 거잘 보세요. 그죠 2, 4 잡고 있다가 2, 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 0으로 바뀐 겁니다. 2, 4, 2, 2, 0. 그죠그 다음에 2, 0. 여거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잡고 가만히 계시다가 5번줄, 4번줄 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은요. 5, 사번줄에 3, 2. 여거 잡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줄에세번째 프레임. 여기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5, 사번줄 치시고 다시 5번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5, 4, 5. 왼손 움직임 없죠? 5,4,5 그 다음에 1번 손 떼시고 4,5 그쵸? 그 다음에 2,4 이거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해머링입니다 어떻게 치는 거냐면 2,4,0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줄개방형 그래서 이런 느낌 나게 그그 다음에는 2번 손가락이 6번째 줄에 3번째 프렛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손가락도 바로 아래 에 눌러서 3, 3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6,4번 줄, 그쵸? 6,4, 그 다음에 6번 줄또 쳐주실 겁니다. 6,4,6, 6. 그쵸? 저는 지금 5,6번 줄에 3번째 프렛 잡고 있습니다. 6,4 치시고 6번째 줄에 3번째 프렛 그쵸? 이번엔또또 6번째 줄에 3번째 프렛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줄 포인트 그 다음에 다섯번째 줄에 두번째 프레 1번 숟가락으로 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 끝인데요 이 페이지 한번 처음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아까 이렇게 잡고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5, 4번 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3이 쳐주시는 겁니다. 그쵸? 얘도 치고 딱 끄는 거예요. 왼손 힘 풀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겁니다. 1, 0, 2, 0, 4 그쵸? 이거는 이제 플림 오프라는 기술인데요. 잡고 긁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 나게. 그래서 3이 이런 식으로 3, 2, 1, 0, 2, 0, 4주번호는 5, 4번줄, 2번줄, 3번줄, 4번줄 그쵸? 다음에는요 6번줄과 2번줄 먼저 쳐요 6번줄과 2번줄 치는데 이제 2번 손가락으로 3번째 줄을 두번째 플랫 눌러줍니다 그쵸? 6번줄, 2번줄 그 다음에 3번줄 다시 2번줄 그래서 여기까지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0, 2, 0, 4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플림오프 연습하시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되게 쉽습니다 아까 3회로 시작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잡아주시고 5, 4번줄 그 다음에 2번줄 개방형 그 다음에 6번줄과 4번줄 잡는데 2, 1 그쵸 그렇죠? 6, 4번줄 그 다음에 2번줄 그래서 이겁니다 5, 4, 2 6, 4, 2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E마이너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치시면 끝입니다 E마이너 치시고 다시 한번또 치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페이지또 이어서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치시면은 이제 플라워 댄스 후렴 부분 다 치신 겁니다. 제가 챕터 4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지금 하신 거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벌스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거. 그쵸, 벌, 이거. 챕터 2에서 배운 거. 요, 그대로 치고데그 다음에 나오면, 원래는. 원래는 요걸 쳤었어야 돼요. 근데 이 후렴이 끝나고 이제 벌스 다시. 치냥 치게 되면요. 요렇게 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아시던 벌스 그거랑 똑같은데 조금 더 빠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쳐보면은. 요겁니다이마이너 잡으시고요. 6번줄, 5번줄, 4번줄, 그다음 슬레드 그 다음에 손가락 내려와가지고 3번줄, 2번줄, 1번줄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첫번째 줄에 두번째 프렛 누르실 건데요. 해머링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번줄 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번째 프렛 누를 때, 2번 손가락 누를 때한번더 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풀링오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그쵸? 그 다음에 2번줄, 3번줄,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했던 거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쵸? 아까 여기서 슬라이드 갔으면 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탑을 보시면요? 딱 곡선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제가 마지막 영상 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연습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후렴 챕터 3 끝이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플라워 댄스 다 전부가 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것 같은데, 긴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머지않아 챕터 4로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겠서